플럼프의 외형적 특징은 인간형 팔로 보이는 여러 개의 가닥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평균적으로 6피트의 성인 남성키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팔로 보이는 신체 부위를 확장시킨다면 20피트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럼프라 불리는 엔티티들은 벽장, 배수구하이프환풍구 등과 같이 어둡고 좁은 공간을 선호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인간형 팔과 닮은 신체 부위를 이용해 방응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숨어있지 않을 때에는 다른 개체나 방응자들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먹이를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 정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흠조림이 지속된다면 팔을 담은 신체 부위를 이용해 최대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다른 레벨의 백물을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꽤나 빠른 속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플럼프는 움직이지 않고 방응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팔을 닮은 신체 부위를 믿기삼아 유인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유인을 당해 플럼프에게 다가간다면 수식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 신혼미상의 누군가 손을 들어 소통하려 시도한다면 다른 방향을 향해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바라나는 동안 플럼프의 행동을 주시하고 소음이 닿지 않게 8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00파운드 이상의 힘을 내는 플럼프에게 붙잡혀 뼈가 으스러지고 장기들이 쏟아지는 끔측하고 고통스러운 체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플럼프의 실체를 확인하려 다가가는 실수로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